척수염을 일으키게 한 사이버라이프 수술은 소멸시 완성시 제1급 관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법 2014가합24734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건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총 4회에 걸쳐 간세포암 발생 부위에 사이버나이퍼 수술을 받았으며 위수술 당시 원자력병원으로부터 방사선 척수염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상당기간 지나 방사선 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양측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종양 부위의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로서그 부작용은 방사선 식도염 방사선 척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위1 마항 기재 소송 과정에서 재단법인 원자력의 학원은 위 사이버 나이프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방사선 척수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신체 감정 초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하반신 마비 증상은 위 사이버 나이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척수염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된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원고가 계획 또는 예상하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발적이고 원고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질병 자체에 의해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래적이며 수술 시행 당시에는 방사선 척수염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수술 시행 후에 방사선 척수염을 일으킨 방사선과적인 처치 및 방사선 요법이라는 점에서 KCD상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 및 내과적 처치 즉 Y84.2라고 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고 위사이버나이프 수술과 원고의 양측 하반신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가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쟁점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삼성생명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보험 계약 중 무해당 제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2009년 9월 29일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2009년 9월 29일부터 매월 29일 이행기가 도래하여 2012년 6월 12일 이전 발생분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시호로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 삼성생명이 시호 완성 후 원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제1보험 계약 중부배당제 사망 특약 및 제2보험 계약에 따른 각 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수 없습니다. 비고 삼성생명보험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삼성생명보험이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2. 피고 알리안츠 생명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보험 계약에 따른 장애치료비 청구권은 2009년 9월 29일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제3보험 계약에 따른 생활비 청구권은 2009년 9월 29일부터 매월 29일 이행기가 도래하여 2012년 6월 10일 이전 발생분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시효 완성 후 원고에게 랄랄라 건강보험 계약에 따른 일반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제3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비친다고 할수 없습니다. 피고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는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시효를 원형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구와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소결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례지적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보험자 입장에서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할 수 없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재사고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나 가사 우연성이 존재하더라도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가 완성되었다는 결론은 변치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